안녕하세요. 철원공인 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은 2021년 7월 27일, 어, 화요일, 화요일입니다. 어, 오후에는 오늘 모더나 백신을 이제 1차를 접종을 하고 왔어요. 뭐, 6시간 지나면 그때부터 뭐 효과가 있다 하는데 그 전에 퇴근을 해야 되겠죠. 오늘은, 어, 국회에서 주택법 시행령 일부, 어, 개정, 그, 안을 입법 예고를 했어요. 어, 여기 보면, 어떤 걸 입법 예고했나 했더니, 우리 이거 도정법, 도시 및주환경 정비법에 따른 공공재개발 사업 있죠. 그동안 뭐 전국적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죠. 도정법 안에서 이제 시행하는 공공재개발 사업. 어, 여기에, 어, 그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뭘 어떻게 제외를 하는지 그 다음에 어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어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 어 그리고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어 그거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 안에서 건설하고 공급하는 그런 주택에 대해서는 어 분양가 상한제를 어 적용을 하네요. 공공재개발 요 사업에서 하는 어, 요거는 분양가 그 상한제를 제외를 하고 어, 공공재개발이랑 그 다음에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에서 하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요 특별법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하는 건설공급주택하고는 다른 모양이에요. 요거는 분양가상환제를 적용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앞에 공공재개발은 분양가상환제를 제외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해당 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 전매 제한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그러니까 도심 어, 공공주택복합지구랑 어,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하는 요거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하는데 어, 요 해당 사업에서 어, 전매제한을 어, 부과를 한대요. 어, 분산제를 적용을 하고 전매제한을 부과를 하고 요 뜻인 것 같습니다. 어, 요렇게 하는 걸로 주택법을 개정을 어, 하는데 요게 음, 시행이 이제 어, 그 공포는 2021년 7월 20일 날 공포를 했고요. 어, 요게 이제 시행은 올해 10월 21일부터 시행이 되는 그런 법률입니다. 4월 13일 날뭘 이렇게 또 공포를 했던 게 10월 14일부터 시행되는 것도 있고요. 어, 그리고 법률 183.17호는 10월 21일부터 시행이 되네요. 뭐, 하도 중간중간을 많이 바뀌어 놓으니까, 뭐, 봐도 헷갈립니다. 그죠? 어, 요렇게, 이제,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대상 및, 점외 제한, 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이제, 이렇게 정하는 한편, 어, 공공택지에 속하는 사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서, 현행제도상, 이게 뭐, 공공인지 민간인지 헷갈리지 않게, 또 어떤 법이 공공이 어떤 걸 적용을 받는지를 정확하게 하는 그런 그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이제 이법 예고를 해놓은 거예요. 어 이제 여기 보면 공공택지에 해당하는 사업을 명시를 해놨는데 공공법인 등의 각종 사업 시행에 따라서 공동주택이 건설될 수 있으며 그러니까 공익법인 등의 뭐 각종 사업 시행에 따라 LH처럼 이런 게 공익법인에 해당될까요? 어, 그런 거에 따라 이제 공동주택이 건설될 수 있는데 해당 주택 대지가 공공택지인지 민간택지인지에 따라서 전매제한기간, 거주의무기간 이런 게 달라질 수 있는데 어, 그래서 공공택지에 해당되는 사업을 아주 명확하게 딱 하겠답니다. 그게 아까 가였고요. 공공택지에 해당하는 사업, 어, 공공재개발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나는 주거재생혁신지구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조건 요거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해서 제외를 해 주는데 그 요건이 어떤 거냐 했더니 해당 지구에 만 세대 만 제곱미만 만 세대가 아니고 만 제곱미터 미만 어 여기 이거거나 아니면 해당 혁신 지구 재생 사업에서 건설을 공급하는 주택의 전체 세대 수가 300세대 미만인 사업 요거는 분상제를 적용을 안 하겠답니다. 만제곱미터 미만이고 세대가 300세대 미만 뭐또 그냥 이거 보면 가로주택 정비사업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렇죠? 만제곱 뭐 미만 이런게 그 다음에 이제 다혜는 공공재개발사업의 주택의 전매제한기간 전매제한기간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시행하는 분상제가 적용 안되는 그런 공공택지 그 바깥에서 시행하는 어, 분상제가 적용 안되는 곳에 공공재개발 사업의 주택에 한해 전매 제한을 부여하고 있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과 동일한 5년에서 10년을 공공재개발 사업의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으로 정한대요. 결론, 어, 그동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던 어 그런 지역의 전매제한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공공재개발사업에도 똑같이 전매제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정하겠답니다. 공공재개발사업 같은 경우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시행하는 공공재개발사업의 주택에 한해서 전매제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어, 이 공공재개발 여기에 전매제한기간을 그냥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기간과 똑같은 기간을 하겠대요. 그동안 요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되더라도 요 공공으로 재개발하는 곳은 전매제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정하겠답니다. 전매제한기간을 뭐 공공으로 개발했다 그러면 10년 동안 그냥 그 집에 그대로 살아야 되네요. 개발되는 기간과 점매제한 기간을 합하면 뭘 오래 걸리면 20년도 될수 있겠습니다. 내 인생을 거기 공공으로 받은 재개발이 된 거기서 받은 아파트에서 뼈를 묻을 수도 있겠네요. <웃음>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건설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거주 의무를 미준수할 때는 과태료를 매기겠대요. 그 과태료는 공공재개발사업의 입주자인데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 원래 그걸 한국토지주택공사 l h n 이걸 팔아야 되는데 거기에 사주세요 하고 신청을 안하고 그냥 내 맘대로 거기서 거주도 못하고 이럴 경우에는 국가에서 과태료 300만원을 매기겠답니다. 결론 뭐 정하면요. 공공재개발로 이렇게 집이 지어진 곳 어, 그동안 분양가 상한제에만 적용하던 전매제한 기간 5년에서 10년을 똑같이 적용을 시키고요. 만약에 중간에 그 기간 동안에 못 지키고 집을 팔겠다 이럴 경우에는 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집을 이제 사주세요 하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를 못할 경우에 그냥 내 맘대로 뭐 다른 데 팔았다. 과태료 300만 원매긴다이 말이네요. 요 내용을 그냥 법으로 정해서 공공재개발은 전매제한 길게 10년, 어, l h 의그 주택토지공사에 매도 의뢰 안 하면 과태료 300. 이걸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으로 입법 예고가 지금 되어 있는데 뭐 법조문이 깁니다. 그 요약하면 금방 그 내용이고요. 시행이 언제 되냐? 붙이기 보니까 이형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58조의 4, 사망의 개정 구증, 규정은 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58조의 4, 사망의 개정 58조의 4, 사망은 다음과 같대요. 법 57조의 2항 5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또는 세대수 이하의 사업이란 어느 각 다음 어느 각 하나에 해당하는 걸 얘기한다 했는데 이거는 아까 만제곱 이하 세대수 300세대 미만 사업 어, 요거는 10월 21일부터 적용을 한대요. 그 외에 나머지 규모 크고 만세대급 이상 이거는 10월 14일부터 적용을 하네요. 어, 요런 경우는 입법 발의된 게 있습니다. 어, 참고하시고요. 어, 내가 들고 있는 그 집구역이 공공재개발구역이 되려고 한다. 그러면 완공되고 나서 그냥 넉넉하게 10년 거주하신다 생각하셔야 되고 10년 안에 집을 팔 일이 있다. 주택토지공사 어, 주택토지공사에 집을 내집 사가세요 하고 의뢰하셔야 되고 그렇게 안할 때는 과태료 300만원 시행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하는데 덩치가 만제곱미터 이하거나 세대가 300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그건 또 별도로 아까 10월 21일부터 그건 바뀌는 걸뭐 규정을 적용을 한답니다. 어, 공공이 워낙 주변에 말이 많고 원주민들은 다 반대를 많이 하고 있죠. 어, 6월 30일 법통과된 그 이후에 집을 거래를 하신 분들은 어, 청산 대상입니다. 그 어, 이전에 잔금까지 다 치고 등기필정을 내 손에 잡은 뭐 그런 분들은 청산은 아니지만 공공으로 했다 하면 이렇게 10년 동안은 실제 들어가가 거주하셔야 됩니다. 보유 및 거주 의무이, 의무가 최소 5년에서 10년이 부과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저는 늘뭐 이렇게 한 번씩 말씀을 드리지만 규제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어요. 어, 이 공공주택 재개발도 집을 주는 거는 뭐 준다라고 칩시다. 그 집에 10년 무조건 사라. 이렇게 모든 게다 규제잖아요. 규제. 어, 이런 규제는 시키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고 어기면 또뭐 과태료까지 있으니 더 쉽지가 않고요. 이번에 임대차 3법도 마찬가지지만 정부에서 그 계약갱신청구권 쓰는 외에 신규로 집 얻는 게 다시 또 너무 가격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것조차도 가격을 또 규제를 하면 계약갱신청구권 쓰는 것처럼 똑같이 못 올리고 안정이 안되겠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찬바람이 부는데 어, 자꾸 규제를 더 세게 하면 옷을 점점 더 두껍게 껴입잖아요. 사람이 더 움츠려들고 그냥 편안하게 햇빛 정책을 써주면 필요한 만큼 그냥 다 벗는다니까요. 외투를 그리고 거래가 오히려 자유로워지고 뭐 그렇게 활동이 좀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이미 25겹, 26겹의 옷을 껴입었는데 그 위에 또 옷을 더 껴입게 하면 이거 뭐 사람이 살겠습니까? <웃음> 참... 쉽지가 않네요. 그죠? 부동산 정책을 어, 다 안정화시켜서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가게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정책인가 봅니다. 뭐다 똑똑하신 분들이 정책을 하실 건데 이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를 못하고 전 국민이 부동산이 정말로 깔려서 신음을 하고 있다 보니 이게 이래가 되겠냐 말이에요. 어, 이 공공 역시도 뭐집 주는 건 좋은데 10년 동안 살아라 어, 그렇게 못하면 또 과태료 매긴다 이것도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안 해도 뭘 공공을 하겠니 말겠니 말이 많은데 정부에서는 항상 공공을 한다 하면 너도 나도 찬성을 하고 너무 좋아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하고 덤비고 그렇게 해서 이걸 규제를 해서 규제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정부 정책을 조금만 더 전문가스럽게 더 고민을 하고 시행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백신을 맞아서 집에서 일찍 가야 됩니다. <웃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